어후 언제 다 먹냐 사람 되기 참 힘들다 언박싱 단계별로 풀업 밴드를 구매했다 처음 구매한 밴드는 너무 강력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가장 얇은 1단계부터 가장 두꺼운 8단계까지 있다 한 단계씩 점점 줄여가면서 훈련을 할수 있게 되었다 색상이 화려한 게 마트 갈때 목에 걸고 가도 멋있을 것 같다. 4단계 정도부터 강한 장력이 느껴진다. 한번 맞아보고 싶어. 진짜 아플 것 같다. 좋아. 이건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은 6단계가 가장 두껍다. 처음 사용하는 물건은 몸에 익혀야 한다 입안에 들어왔어 맛과 향도 느낄 수 있었다 자 오늘도 턱걸이 1회를 목표로 시작한다 큰 눈부터 하나씩 맛보겠다 후두부 운동에도 쓸만하다 힘도 적당히 들어가는게 몸풀기용으로 좋은 것 같다 5단계 투톤 색상 고급스러워 비싸보인다 5. 5단계 밴드도 가능한 몸상태 등근육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마늘 버프의 힘인가? 4단계는 기존 사용하던 다이소 밴드와 동급이다 가장 쓸모가 많은 밴드다 역시 아직은 딱이 정도다 3단계 밴드까지 1차 목표 설정 실수로 4단계 밴드를 2개 샀다 쩍벌람 덕거리 마리오네트 인형 코어 운동 날씨가 더워지면서 목격 털갈리 시즌이다. 그냥 살살 녹는다. 녹아. 털한 번씩 싹 밀어줄 타이밍. 팽이버섯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가격이 너무 착하다. 개당 300원도 안하는 수준. 냉장보관 잘하면 오래 먹을 수 있다. 팽이버섯의 효능은 노폐물 흡착 및 배출 효과가 뛰어나 변비에 좋고 베타키토산 성분이 있어서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축적을 막아준다. 뭐든 과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많이 먹지는 말자. 하루 권장량은 100g 한 봉지 정도. 나는 크니까 두 봉지 먹는다. 시작은 121.1, 오늘 92.8. 저번 측정기준 0.1kg 감량.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 것 같다. 정체기 형님, 금방 지나가길. 이런 날씨에 정체기가 시작되면 폭식하기 딱 좋은데 잘 견딜 수 있을까? 무거운 살을 내려놓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빨리 몸을 초기화시키고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운동들을 해보고 싶다. 리코더 런지 린지 린치 아니다 발음 조심해야한다 리쿼트 <웃음> 꾸준하게 하니 근육통이 온다 기분 좋아 리얼 벤치프레스 진짜 벤치를 밀어 올린다 이건 무슨 혼종인가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벤치 스쿼트 벤지 사이드 벤치 스쿼트 뭐 손에 쳐들면 다 갖다 붙인다. 기본 벤치가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다. 길이도 딱 적당해. 복근 운동은 횟수,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 턱걸이 기본 운동 108단 콤보가 신같이 보여도 팔, 등, 복부,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간다 나름 신같은 운동 오늘 체중이 살짝 불안하다 정체기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야 치팅 이후에 지금까지 큰 정체기가 없이 내려와서 더 불안하다 한번 세게 올것 같은 이 불안감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앞자리수 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상상이 안 된다. 내가? 내가 80대라고? 10대 이후로 80 몸무게는 본 적도 없다.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갈수 있다. 최초로 달을 밟는 느낌으로 살토끼가 최초로 80대 체중계 위로 올라가는 날이 오기.